자내 친구 라이언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이 라이언과 함께 같이 먹을 거예요 자 라이언 자 여기 앉아서 아 우리 같이 열심히 먹어보자꾸나 자 어... 라이언 네. 자, 자 소개합니다 아니 전 근데 라이언이 아니라 한... 전 조선 노예라고 합니다 네 여기 빨리 오라 하지 않았느냐 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건 하나씩 우리 설명을 하면서 먹어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오리지널 도너츠 자 먹어보거라 아 감사합니다 그래 니가 그렇게 맛있게 먹니? 다 흘리지, 흘리네 음. 오늘 여기 다 청소하고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몰래 하잖아요 오케이 네. 내가 좋아하는 초코를 먹겠소 주인님 치얼스 어. 네. 아 그래 음, 빵이 부드럽구나 주인님 근데 왜 하필 여기 도넛은 동그랗습니까? 도넛은 원래 동그랗다 왜냐하면 네가 도넛을 만들 때 동그란 모양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동그란 거다 아. 그건 뭐냐? 이거... 이건 무엇이냐? 해계망측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요런 게또 맛있습니다 이쁜 것도 맛이 없거든요 주인님 이게 소보로처럼 돼 있구나 응? 땅콩 같지 않습니까? 어? 응? 뭐지? 음소보로 소보로, 소보로 그래 먹어보거라 네 오우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이거는 그 도토리 모양으로 돼 있는 도넛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안에는 약간 크림같이 들어있는데 오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맛있네요 뭐두개 먹어놓고 그게 제일 맛있냐 아 진짜 맛있네요 도넛이너 오늘 여기 있는 걸다 먹거라 네 준비 잘했습니다. 네. 어 내가 먹었는데 니그 뭐? 아 네. 그럼 이거 드리죠 주인님. 아 어, 맛있다. 어. 기본. 네. 그래. 역시 저희 주인님이 또 저를 챙겨 주는 거 하나는 또 음. <웃음> 리스펙. 주인님 저는 언제 꼭 맞춰줍니다. 옷은 어 네가 돈을 좀 벌면은 맞춰주겠다. 아니 저한테. 넌 아직 신상, 출연료 없 출연료 에이, 없다. 발등 옷으로 맞춰주신다고. 발등. 몽클. 아예 그거 <웃음>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왜안 맞춰주시죠? 음... 내가 요즘 힘들다 아멘 네가 그럴수록 아멘 열심히 해야 아맨.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래 예, 아멘 빨리 먹자꾸나 네 제가 이번에 먹을 거는 초코에 설탕 시럽이 들어가 있는 도넛입니다 음~~ 저는 이번에 눈꽃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눈꽃 딸기 도넛 제가 방금 지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많이 먹던 피카츄 한번 나오려고 음. 문방구에서 먹던 그런 여기 근데 초코칩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 잘안 보이지만 여기 딸기가 있어요 여러분 딸기 전체적으로 너무 달구나 마치 내 피가 엄청 달아지는 느낌이야 하루종일 초파초스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달아 근데 맛있어 잘 먹을게요 맛있게 음, 먹어 오 내가 좋아하는 또 초코 시리즈 중에 눈꽃이 뿌려져 있는 비주얼이 엄청나게 예쁘네요 음, 음. 먹어보자.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소리는 보이네요. 아무, 아무 소리 도안 난다. 주인님 너무 하시네. 음. 이거 좀 내시고요. 예. 네. 왼쪽에. 이 네. 예. 음. 맛다. 음. 여러분 맛있겠죠? 음. <웃음> 맛있겠죠? 음. 이건 뭐야? 맛있겠죠? 예. <웃음> 네. <웃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그래 먹어 보거라. 많이 먹어. 음. 나보다 많이 먹어야 한다. 나는 별로 못 먹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극찬을 극찬을 한 도넛을 먹어보겠다. 이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맛입니다. 계속. 어? 네, 음 맛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제일 음 맛있어요. 음, 음 인사돌이라고 하죠. 네. 와, 부드러움과 그 바삭함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완전 신기한 맛이네요. 음 어떻게 도넛에서 이런 맛이 날, 날 수가 있죠? 내가 어느 날 술을 먹고 다리를 건너다. 강에 빠졌다. 아니 강이 아니었어. 호수였어. 예예. 예, 예. 호수에 빠졌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예, 예, 예. 낯선 곳에 와 있었어. 예. 그곳에는 너가 먼저 살고 있었지 않았느냐. 바로 이곳 말이다. 아그 유명한.. 그래서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혼자 왔니? 여러분. <웃음> <웃음> 진흙이 한번 갔다 온. 맛있어 보여. 이거는, 음, 커피 색깔도 같기도 하고, 약간. 냄새 맡으니 그, 음. 땅콩 냄새. 오, 음. 땅콩 가루를 위에 싹 뿌렸는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와, 근데 땅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아,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음. 맛있나? 땅콩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럼 무엇인가? 땅콩. 로하커. 아, 로아꺼. 과자 뿌린 맛. 음, 아, 과자를 갈아서? 응, 진짜 뿌렸다고? 맛있네. 그럼,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보자. 네. 드셔보세요. 음. 응? 음. 어, 이게 음. 좀 맛있네. 이거는 달고나를 위에 올려놓은 듯한 그런 맛입니다. 음. 달고나, 달고나 아십니까? 뽑기. 예전에 그 뽑기 했잖아요. 소다 넣고 500원, 예, 네. 예. 음, 음. 그 피카츄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피카츄 있었지 않나? 아 어, 맞죠 뭐냐 향기는 커피향이 나네요 어, 역시 이거는 빼박캔트 음. 반박불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커피 음 역시 커피 믹스커피와 도넛을 먹는듯한 그런 맛입니다 그런 맛이네요 진짜 맛있다 이것도 음 그것은 그냥 기본 아니냐 원래 음. 기본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치킨집도 후라이드가 맛있어야 돼 도토리 좀 매력있게 맛이 매력이 있다 땅콩 샌드 응응응. 음, 음, 음, 딱그 음. 맛이네요 여러분 음. 음 맛있다 이게 어디 주인님 밥 먹는데 물안 갖다 주고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래 늦었다 오늘은 좀아 죄송합니다 정하들이 옵니다. 아, 빨리 먹어라. 선착순 한 명. 도넛줄한개 드립니다.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도넛츠 많아요. 너는 이 세계에 와서 못된 마녀를 만났지. 그래서 마법에 걸려, 걸렸잖아. 네. 음. 하루 종일 라이언 인형으로 변신, 변하는 마법. 너무 힘들어요. 이 밥먹을 시간만 되면 한 시간은 풀리더라 하지만 너는 라이언일 때가 좀더 좋구나 설탕 도넛 아우넌다안다느냐 우유라도 마시거라 난 이걸 먹어보고 싶구나 위에는 땅콩 그냥 땅콩잼 냄새가 나요 도넛 안에도 뭔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참친가? 땅 위에 땅콩잼이 너무 두껍게 발려져 있어서 땅콩 맛밖에 안나 지금 무슨 어, 뭐... 어 더야 뭐야? 어찐순찐찐해 뭔가 진짜 참치처럼 생긴 게 있다 자먹어먹어라 너가 아, 근데 예쁘다. 맛있긴 하다 나 혼자 먹으면 너무 부럽죠? 나쁜놈이지 않느냐 아 감사합니다 땅콩잼을 씹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땅콩잼 씹는 것 같아. 맞아. 이 안에 맛이 안 느껴져요. 응.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땅콩인 것 같아. 응 음, 음.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콩 맛이 이렇게 많이 나지. 음. 잘 먹는구나 너 꽤. 아유 맛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너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고기를 주시죠. 고기는 비싸다. 아 정말 노예 정말 노예 애들은 정말 나는 질색이란 말이야. 한국 노예예요? 나는 배가 부르다. 빗자루를 많이 들더니 팔뚝이 좀 굵어졌구나. 어, 빗자루가 요즘에? 많이 무거워. 오, 음, 와, 무거워. 팔뚝이, 어떻게, 팔뚝이 어떻게 이거보다 더 굵냐? 어? 여러분, 운동하세요. 이비로 쓰면 돼. 역시, 다 필요 없어. 역시 최고의 노예. 여러분, 빌려드립니다. 연락하세요. 빌려드립니다. 이런 맛있는 걸또안 먹어, 우 주인님은. 음, 이런 것만 사주면 집다 청소해주고, 어, 그냥 집 살림 다 하고, 어, 뒤처리 다 하고 가끔씩 제 똥도 닦아 주고. 어. 그래. 다시 귀여운 라이언으로 우리 노예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마법은 미치겠지. 내가. 너무 가이상해지는거 같은데? 그 마법은 어. 내가 걸었지. 어. 아. 아. <웃음> 우리 귀여운 라이언 많이 먹었니? 음. 그래. 배가 아주 통통하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라이언과 함께 어, 도넛를 먹어봤어요 아주 잘 먹죠? 라이언의 사람이 된 모습 여러분 한번씩은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보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여러분 댓글도요 안녕